아, <놀람> 고래냄새 <놀람> 아나 무슨 일이가 난거같어어 내가 키시켜 주지. 저거 어떻게든 파괴했습니다. 어? 어? 혹시 모르니까 써 주자. 아 아. 두 탑을 파괴했습니다.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잘못 넘어왔어 아! 아 저거! 아니야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된거야 생각해볼게 내일 내가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 나의 체력이 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 있는지를 몰라서 도망이죠 <웃음> <웃음> 도망이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야 l a n 중해� y 요 a n 중 재쟁 산� 야오님 네, 여기 여기. 네. 아도박도 좋아한다고요? 있어요? 네. 도박이요? 네. 도박은 어.. 아 뭐야 뭐야, 아나아아 뭐야? 말거 없잖아. 제 옆으로 오세요. 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않았어 나 업체에서 물어줬어 파란 눈이 파란다 어쩜 파란 어 맞죠? 어? 어? 그... 어? 그렇게 도끼를 많이 맞으면? 아프죠? 어? 그렇게 도끼를 많이 맞으면? <웃음> 어? 그렇게 도끼를 많이 맞으면? 어? 이걸? 어? 그렇게 도끼를 어? 많이 맞으면? 어? 어? 그렇게 도끼를... 안 맞았죠? 오. 오 <웃음> 어, 이렇게 독기를 많이 맞으면? 야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오 어, 이렇게 독기를 많이 맞으면. 졸았다. <웃음> <조졌다>. 오 <웃음> 어, 그렇게 독기를 많이 맞으면. 졸었다 진짜 졸었다. <웃음> 어, 오 그렇게 독오 아직 몰라요. 오어오 어, 이렇게 독기를 어, 오오 주면. 오 어, 이렇게 독기를 도끼를... <웃음> 많이 맞으면. 어허! 맞으면, 맞으면, 뭐, 맞으면 어허! 뭐 맞으면 뭐 맞으면 뭐 맞으면 뭐 어쩌라고 오아못 봐라 어 어디 가세요? 퇴장하고 다시 좀더 다들 퇴장하 어, 아무 것도 못했어. 왜안 따지지? 나 <웃음> 아, 아무 것도 못했어, 어떡해? 아무 것도. 아또 여는 게또 따로 있네. 이것도 힌트가 있어야 되고요. 아, 어, 씨. 소리야? 병이 아닐까말 아씨 깜짝이야 뭐 이라 저거 나이스 화난다, 아. 죽어서 하. 죽어서 하나인데 이겼어. <웃음> 내가 죽어서 이긴 건가? <웃음> 나 저렇게 죽었단 말이야 <웃음> 아 끝났네? 어차피. 아이언 사마 오겠지 뭐 네네. 뻔하지 내가 지금 한 판밖에 안 이겼는데 뻔한 거 아닌 가요딱한판 이겼어 그것도 저뭐 어처구니없게 한판 이겼어 헉. 이건 갈리 주자 네 여덟 판이에요와 아이언이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와와나드도 드디어 랭크가 생겼어, 야. 알았어, 아, 하우님이 잡. 과연, 하우님이 과연. 저, 뭐, 나게요안도게요요 뭐, 과연... 뭐, 뭐, 아, 안안 미안, 안미왜안미왜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이 미안, 미안, 미안, 하안미하 미안, 미안, 안 미안, 미왜안 미안, 안 미안, <웃음> 마라, 저이가 쐈다? 잡았어 아, <웃음> 뭐봐. 아, 진짜, 엄청. <봐도 fal> 오, 오, 아, 진짜. 아, 진짜. 수확.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Oh.